봐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구독 눌러주시는 거예요 구독! 구독 누르고 시작합니다 이제 워낙 센 캐릭터들이 많이 나와서 쭉 봤죠? 어 내가 봤을 때는 이제 1 0는 바운드맨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바운드맨 그죠? 기어포 바운드맨 좀 인정하시나요? 예, 바운드맨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는 2년 후 루피가 10위 안에 들 수가 없어. 근데 어. 네, 근데 이 바운드맨보다 완호조로가 좋아. 그죠? 그러면 19위가 되는 거거든? 그죠? 바운드맨이 딱 적당한 것 같아. 바운드맨이 10위고 이 위에 완호조로인 것 같아. 어때요 여러분? 9위 정도의 완호조로는 괜찮을 것 같아. 나는. 적용화 우속 좋지. 근데 플레이하기가 어려우니까 완호조로, 완호조로 9위 각이야. 완호조로가 왜냐면, 바운드맨 정도 잡을 수가 있어. 그죠? 그죠? 좀 인정각이죠? 자, 그러면, 1 2 바운드맨, 9위는 완호조로에요.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해주세요. 자, 그럼 여기서 8위까지 올라갑니다. 이 8위로 올라갔을 때, 저는 이때서 적어보는 거야. 후지토라. 후지토라. 후지토라 8위, 8위 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후지토라가 파리각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치? 후지토라가 파리각이지. 남해론 더 돼. 아, 나는, 왜 내가 이 후지토라를 인정하냐면, 맹호님이 플레이하는 걸 봤을 때, 후지토라는 탑10 안에 들어가. 무조건 들어가. 응. 맹호님이 조금, 우리, 그래도, 클랜 안에, 혁명군 안에서는, 후지토라의 제일 상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거든요. 그걸 봤을때는 내가 봤을때는 후지토라 그래 난 8위쯤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7위 한번 볼까 일단은 10위까지 정해놓고 거기서 조정을 조금씩 해보자고요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라서 오케이? 자 그리고 지금 8위까지 했지? 자 우리의 7위를 한번 보자 여러분들은 지금 뜬 블릿과 마젤란, 이왕 코구가 과연 이탑10 안에 들어온다고 봅니까? 어때요? 탑10 안에 들어온다고 봅니까? 나는 7위가 카타쿠리 같아. 음. 나는 7위가 카타쿠리 같아요. 그지 어, 내가 봐도 카타쿠리 같아. 카타쿠리 아니다? 어. 블립 별로인 것 같아. 마자라도 별로라는 얘기가 너무 많아. 응. 나는 7위가 카타쿠리 같은데 못 든다? 못 든다라는 얘기도 많네. 카타 좀 약하다? 오, 어, 카타쿠리 좋지 않나? 난 카타쿠리 그럼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7위는 카타쿠리, 그죠? 카타쿠리, 그래. 7위에 카타쿠리 일단 찍어놓자. 그래도 7위에 카타쿠리 찍어놓고 루치가 난다는 얘기도 굉장히 많네. 로그르치가 않다 자 일단은 우리가 첫번째로 1위에서 1 2까지 정해놓고 그 다음에 변동을 주자고요 오케이?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우리가 일단은 7위에 카타쿨 넣어놨어 그죠? 나는 6위에는 나메루를 봅니다 여러분 6위에는 나메루를 봐요 여러분 나메루가 엄청난 캐릭터입니다 여러분 사기캐 빼고 해도요 그 다음 사기캐로 잡히는게 내가 봤을땐 나메루예요 나메루 어때요 나메루 6위가 나메루야 내가 봤을때 나메루 완전 인정해야돼 진짜 쌉 인정해야돼 요 여러분 쌉 인정각입니다 나메루 그죠? 자 나메루 한번 보자 이제또 나메루 있지 또 있는데 이게 또 4석짜리라 그런건데 자 나메루가 진짜 인정해야돼 6위야 나메루가 6위고 여기서 하나를 올리면 그지쌉 인정이죠 여러분? 자 그러면 여기서 6위면 5위에선 나는 에이스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결전 에이스를 보는 거예요 에이스 진짜 에이스 진짜 좋아 여러분 에이스 무시하지 마세요 진짜 에이스 진짜 개발려요 진짜 에이스예요 에이스 5위에 에이스 봅니다 에이스 S리그에도 많아요 그리고 그거 뭐예요 이거 위에 이거 불한방 날리잖아요 다 떨어져요 에이스 났지? 진짜 인정하지? 에이스라니까? 5위 좋아 아 근데 빅맘이 없어서 한번 정리해서 다시 해야되는거 다시 해야될것 같아 5위에 이스 봅니다 여러분 5위에 이스 아니야 사보보다 에이스가 더 좋아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1위에서 4위까지 한번 볼게요 자 앞으로 남은 후보 카이도우 신샹크스 검은수염 그리고 스네이크맨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 4개에서 이제 정리를 해서 1위에서 4위까지 먹여보자 일단 1등에는 신샹크스를 찍어놓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1위에서 신샹크스 찍어놓고 2,3,4위를 먹어볼게요 근데 2위도 내가 봤을 때는 검은수염이에요 그러면 3,4위 문제인데 스네이크맨이랑 그리고 카이도랑 둘 중에서 뭐가 세냐 여러분 어때요? 신샹은 고정이에요 그냥 여기 그냥 고정입니다 탱크스로 이길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스네이크는 진짜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 달라요. 이 범위가 엄청 넓기 때문에. 아, 4명 8배 그래도 스네이크맨이 한 방에 간다? 근데 분사보도 좋아. 자, 그래요. 내가 봐도 근데 카이도를 잡기는 그렇게 쉽진 않더라고. 빅맘도 좋아, 맞아. 자, 카이도, 카이도 3등이야. 검... 일단은 1위는 무조건 신샹크스고, 2위는 무조건 검은 수염이고, 3위 3가 카이로, 4위가 스테이크맨 보는 거예요. 무조건이에요. 5위가 에이스고요.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이제 정리해 볼까? 일단 여기서 정리하고 조정을 해보자. 아시겠죠? 여기서 정리하고 조정을 해볼게. 자, 1위, 1위 신샹크스, 2위. 하이도. 아, 나 2위 아니지. 2위 검수영. 3위 하이도. 4위, 4위 스네이크맨. 5위 에이스. 6위 나메루 6위 나메루 그리고 아까 우리 7위 누구 줬지? 7위 카타프리 줬지. 그리고 파리 푸치 토어줬죠 그리고 종이 와노조로 그리고 12 아까 우리 12 누구 줬지? 12 12 아까 되게 얘기 많이 했는데 12 누구 줬지? 우리 뭐 기억해봐요. 12 1이하빈님 고마워요. 아까 제일 먼저 12 누구 줬지? 아 맞다. 바운드맨 자 여러분 이제 조정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내가 여기 옆에다 띄워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나랑 조정해 보자. 오케이? 자, 보자. 안 돼! 자, 조정 한번 해 볼게요. 일단은 스티커 메모를 켜서 여기다 같이 보자 자아 다시 자 잠깐만 여러분들과 함께 그렇다면 이제 실제로 매겨 봅시다 보드판으로 매겨 보자고 자 여러분 볼게요 그렇다면 진짜 여러분들이 논의한 대로 함께 이야기한 대로 1위부터 10위까지를 일단은 지금 짜여진대로 매겨 볼게 요거에요 요거 글씨 크기 크게 안되나? 짜잔 자 이렇게 정리했어요 여러분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정을 하자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없어야 되는 캐릭터 불러주세요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없, 없는 없 캐릭터 지금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없는 캐릭터 자 일단은 불사고 그죠? 루피의 형사보야 이제 루피의 형사보 루피의 형사보 진짜, 진짜 좋아. 카보중에 제일 좋아. 그리고 빅 맘, 그리고 도플라밍고, 오케이, 덕피니 도플라밍고, 오케이, 빅 맘. 자, 저격한 우섭 저격한 우섭이 각이 나오나? 쿠만 별론 거 같아. 빅 맘, 인연으로 피해, 인연으로 피존나 일단 넣으면 보자 내가 쓰고는 있지만 만족을 못해서 로브루치 징계 마르코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 하이로는 3등이 있잖아 자 여러분 이제 한번 저경왕 응자 이제 조정을 한번 들어가볼까 자 일단 여기에서 좀 말이 안된다는 사람을 캐릭터를 좀 빼봅시다 나는 어... 근데 여기까지 이게 맞다? 1위에서 5위까지는 맞아 물 마셔요 물 마셔 자 쿠바 캐번디시 중장스모커 쿠마캐번디시 꼬마, 캐번디쉬 캐번디쉬 좋더라 중장 스모커 스모커 중장자카탈 빼야된다 카타쿠리 보다 형사보 보 좋다 아, 어느정도 인정 그러면 여기는 루피 형사보 카타쿠리는 이별 근데 마왕님은 카타쿠리 진짜 잘써 그래서 카타쿠리가 7인거일수도있어코시토로 별로 안좋다 <웃음> 요즘 상대한테 뚜까맣았대 자 나메루 아 나메루 빼면 안돼 나메루가 얼마나 좋은데 여러분 나메루의 진가를 모르시는군요 와노조라보단로브루치다 인정 자 이제 정리가 되고있어요 자 그럼 로브루치하고 빅맘은 누가좋아 로브루치랑 즈 빅맘 둘 중에 누가 좋아요? 로브루치랑 빅맘 누가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 남해루치 개사기예요 근데 남해루 장난 아니야. 자, 빅맘이냐, 로브루치냐, 누가 더 셀까요? 갈리네? 빅맘, 아, 빅맘이네. 빅맘이 각이네. 사람들 지금 빅맘을 더 많이 얘기해주네. 그러면, 여기는, 빅맘이고 여기는 로브루치잖아 그러면 후지토라는 이 자리에 있을만한가? 응. 후지토라는 여기에 있을만한가? 그걸 보세요 여러분 후지토라 대신 들어갈만한 캐릭터가 지금 있어? 빅맘이랑 사보 들어가면 사실 없는 것 같은데 자 뭐야 도플라밍고 뭐 있나? 마르코? 2년 전로? 후지토라 괜찮은 것같아자아카이누는 <웃음> 안돼 아카이누는 쓰레기야 2년으로 피 아니야 2년으로 피 내가 쓰는데 여기 탑텐에 들만한 정도의 캐릭터가 아니에요 하타프리 요정도로 우리가 업데이트가 되나? 그럼 지금 뭐 징베 내가 내가 인형으로 비스지만 아닌 것 같고 징베 마르코 우소 근데 후지토르랑 빅맘을 놓고 보면 그럼 어때? 후지토르랑 빅맘을 놔봐요 여러분 후지토르랑 빅맘 놓고 보면 어때요? 분릿 아니야 분릿 마젤란 다 아니야 자 후지토라 낫다. 빅맘 승이요. 빅맘이요. 후지가 이겨요. 빅맘. 갈린다 또. 빅맘 좋아요. 빅맘. 빅맘. 상성 빅맘. 자. 후지보단 빅맘. 빅맘. 바운드맨 여기타트안에 못깁니다. 후지토라 빅맘. 같은 순이 존재하게 하면 안돼 혼란을 줄수 있어 자 그러면 약간의 조정을 거칠게요 빅맘을 올립니다 그리고 여기가 후지토라로 갑니다 근데 나는 로그로치가 10위 깜냥이 돼? 그걸 잘 모르겠네 그리고 스네이크맨이 4위인데 이 스네이크맨의 스네이크맨이 한 4위 깜냥이 안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어 그러면은 이 4위 스네이크맨을 대체할 캐릭터가 여기 지금 누가 있나? 자. 에이스가 더 좋다? 내가 근데 아직 스네이크맨을 SS 안 써봤거든요? 스네이크 좀 내려야 된다? 공동 3위 정도 된다? 어. 스네이크맨이 5위 각이다? 아, 이거 안오더로는 이거 아닌 것 같아. 자. 휴지토라 운석 좋지. 시절로 말도 안 되고. 에이스나 형사보 형사보 쎄 형사보 진짜 쎄다 진짜 근데 형사보가 에이스보다 더 좋은 것 같다 내 생각은 4위 그대로다 스네이크맨이 에이스 잡는다 근데 허쉬님 말을 일리가 있어 우리가 에이스한테 엄청 뚜까맞았었거든 스네이크 밀칠 때 괜찮다 지금 여기 여기 여기가 문제네 요 라인이 지금 이제 치열한데 4위에서 7위까지 요것만 조정하면좀 마무리되겠다 그치 사보를 올려라 사보가 스네이크맨 보다 낫다 아니 형사보 진짜 쎄아남해로 근데 진짜 쎄남해로 지금 여기에 있는게 오히려 지금 지금 낫게 있는거일수도 있어 검수잡고 샹크스 스네이크맨이 에이스 블랙밤바 컷한다 형사보가 올라가야 된다 사보가 에이스보다 좋다 에이스 엄청 좋은데 형사보 스네이크 보인보다 좋다 우리 논란의 에이스와 형사보 한번 볼까 자, 논란의 형사보 사보? 논란의 형사보 사보가 진짜 생이세다 3위각은 아니야 루피의 형사보한테 너무나 해갖고 이거 진짜 가리지 이거 진짜 흥미롭다 야, 지금 우리 62명 본데. 야, 장난 아니네. 솔직히 손싸움이다. 오. 아, 근데 스네이크맨도 괜찮아. 4위에 여기서 조정을 하면, 근데 에이스 엄청 좋거든. 어, 형사보가 검수도 탈출한다. 사보가 카이돌 잡는다. 아, 씨. 자, 그러면, 한번 볼까? 이 형사보가 7위각이 아니라는거잖아 나메루는 픽스야 스네이크맨하고 에이스를 왔을때는 스네이크맨이 났다는거잖아 근데 에이스하고 형사보에 대한건데 나는 에이스한테 엄청 뚜까 맞아 봤거든 에이스가 굉장히 좋은 캐릭터라는걸 알아 근데 에이스와 루피의 형 사보에 관련된 것들 여러분들이 근데 나메루의 힘을 모르는군요 나메루가 엄청난 캐릭터인데다 여러분 자 와 진짜 형사보가 더 좋대 자 루피의 형사보 올립니다 에이스가 내려갑니다 왜냐면 루피의 형사보의 가장 좋은점은 스킬의 범위가 엄청 넓어요 진짜 넓어서 쓰는대로 여기 강 건너편 우리 드레스 로자 맵할때 강 건너편으로 도 건너가잖아요 진짜 좋아요 여러분 그리고 남해로 무시하시는데 이 나메르 구이넘어가면 엄청난 캐릭터입니다 SS에서 비벼요 어마어마한 캐릭터에요 나메루 에이스한테 뚝맞아요 제꺼 80.. 80렙인데 1 0 0렙이긴요 그거는 나메루를 잘못 키운 사람이야 진짜로 이 나메루가 엄청나 에이스가 나메루보다 위다? 와이 나메루에 여러분들 이거 잘 나메루 잘 쓰는 사람이 우리 정이님하고 마왕님인데 나메루 좋은데 그래 라메로 진짜 장난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의 논란에 따라서 에이스를 올리고요 정상결전 에이스요모자스네 에이스 아니에요 이 나이트메어 루키 자 여러분 정리가 어느정도 됐어요 라메로한테 맞아봐야 알아 내가 많이 맞아봤거든 자, 우리가 항상 이거 비공대전하면서 느끼잖아 어? 나이트메어 루피한테 많이 맞아봤습니다 에이스한테 많이 맞아봤어요 신샹크스 너무 많이 맞아서 신샹크스를 아예 비공에서 뺐어요 스네이크맨 내리자 스네이크맨 4위가 되나요? 네사번님 잘자요 자 에이스 어디갔죠? 도피 넣어주세요 나이트가 3위가 나이트 메오을 진짜 이거 쓰는 사람에 따라 달라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보자 자 4위하고 7위 나메루하고 스네이크맨 중에 누가 낫나 나메루하고 스네이크맨 중에 누가 나요 나도 스네이크 한 4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 남몰라님 잘가요 자 나메루 좋아 스네이크 가낫다 나메루 에이스가 나메한테 털려 나메루 장난 아니라니까 나메루 남해루 좋아 나메루를 모르네 잘 쓰는 사람은 진짜 잘써 스네이크 가낫다 닉니키맨이 났다 와노조로 사실아 여기 1 2각 되지 로그로치랑 와노조로보면 어때 여러분 네 후오오님 잘가세요 여러분 지금 많이 보고 계신데 구독 안 눌러주신분들 구독좀 눌러주세요 여러분 구독 눌러주시고 이영상에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앞으로 저희 방송에 쭉 가족같은 느낌으로 합의가족으로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안 눌러주신분들 구독 다 누르셨죠? 확인 안할게 눌러줘야돼 제가 천명의거리다 왔거든요 여러분 자 맞아 근데 비주얼로 봤을 때 스네이크맨 정이 안가긴 하지 라메루가 더 좋다 오케이 구독, 좋아요 누르고 갑니다 후오님 좋아요 아주아주 아주 좋아요 아디오스 남몰라님 잘가시고 와노가 루치보다 세요 여러분 십 이거 내가 진짜 내가 그냥 여기서 조금 주관적인 걸 넣어볼게 여기가 나이트 메어 루피야. 루피고, 정상결전 에이스, 여기, 루피의 형 사보고, 사보고, 그리고, 여기가, 정상결전 에이스야. 픽스야. 여러분, 구독 다 눌러주시고, 네, 구독을 딱 눌러주셔야, 탄력 받아서 쭉 갑니다. 여러분, 10명 딱 정해졌어요. 요 느낌으로 갑니다. 네. 자 어느정도 정리가 좀 됐나요? 근데 위에서 뺄 사람이 없어 위에서 뺄 캐릭터가 없어 지금 이게 진짜 다 지대로야 여러분들 그리고 S티어에서 게임 재밌게 하시려면 실샹크스나 검은수염 둘 중에 하나 무조건 갖고 있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는 로브루치 또는 로브르츠 또는 와노도로 여기까지 딱이다 그치? 아유 구독 고마워요 알바님 구독 고마워요 자 보고 계신 분들 많이 구독 눌러주시고 자 도피는 조금 애매해 자 여러분 자 5월 10일 저녁 10시 27분 기준으로 탑10 캐릭터 여기에 서브 하나까지 네 딱! 지금 제가 등록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요렇게 알고 계시면 여러분 정확합니다 아시겠죠